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작원입니다. 어, 이번 연도에 또 칼리누스 2019년도 세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은 분기마다 이제 한번씩 이렇게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칼리뉴스 2019년도 세 번째 버전에서도 아주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명령어가 크게 변경되거나 도구들이 많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이제 커널이 이제 업데이트 됐고요. 그 커널 업데이트 된 것이 넷 헌터하고 AR 기반에 있는 것들도 같이 다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인데 요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장소, 어, 이렇게 배포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으로 어, 페이지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그 반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 저장소에서 이것들을 업데이트하거나 배포 그런 명령을 할 때는 클라우드 플레어 서비스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 상태 어떤 상태들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어, 보시면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요 칼리 시스템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장소를 사용할 때 요게 갑자기 어 이게 저그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다운로드가 안 되면은 요것을 한번 미러사이트나 다운로드 서버들을 한번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 저장소를 설정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헬퍼 스크립트 라는 것이 있는데 요 헬퍼 스크립트를 반영하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요 헬퍼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좀 아래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도우미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일부 도구들 같은 경우 인도즈에서 설계돼 가지고 와인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적 리소스 인데 어, 이런 명령어들을 실행을 할 때, 이렇게 c o m m a n d f o n d 라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내리면은, 만약 웹셀즈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그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경로로, 예, 이쪽으로 이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조금 더더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직접 칼리눅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2019년도 3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v m w a 에서 불러온 것이고요 여기서 만약 웹셀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이 경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원래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웹셀지라고 명령어도 들 없었어요 근데 웹셀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경로로 USR 시어 e 웹셀즈. 그다음에 이 경우에 보시면은 다양한 웹셀 샘플들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칼리눅스를 사용하는데 좀더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조금 큰 변화하면은 좀큰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이제 그 칼리눅스 이번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들입니다. 근데 어,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그냥, 뭐라고, 신규로 포함된 것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도구를, 버전을 업데이트 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 헌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LG V20, 그다음 네서스, 그 다음에 원 플러스, 이렇게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 헌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기반에서 칼리누스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 쪽을 통해서 어떤 해킹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절들도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일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칼리루스가 업데이트 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2019년도 2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를 전체 업데이트 해 가지고 하더라도 뭐 3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됩니다 근데 저는 좀그거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 과에서 물론 잘 되면 괜찮은데, 잘안 되면은 기존에 있던 명령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버전의 의존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일부 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2019년도 3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